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은 비밀의 여자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정겨울도 좋지만 이 작품을 볼 때마다 감사를 하게 되는 인물을 좋아하는데요. 언제나 정겨울을 따뜻하게 챙겨주고 정직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남만중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앞으로도 정겨울과 남만중은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좋은 가족의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제 작품이 초반부를 지나 중반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과연 두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악당 주혜라는 남유진의 엄마 차영란의 눈에 들어가며 재벌집 며느리 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만중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죠. 손주며느리는 오직 정겨울 뿐이다라는 훌륭하고 신뢰감 넘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청자로서 너무 고맙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남만중을 주에라가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주에라는 남만중을 살해할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텐데요. 이런 남만중의 위기를 정겨울이 미리 파악해서 주에라의 범행을 막고 남만중을 구해줄 것입니다. 그동안 정겨울을 열심히 지켜준 남만중. 정겨울은 그런 남만중의 은혜에 보답하는 좋은 스토리가 나올 텐데요. 남만중은 그런 정겨울에게 아주 큰 선물을 안겨줍니다. 바로 정겨울의 친엄마를 찾아주는 것이죠. 정겨울의 아빠 정현태가 살아있을 때 정현태는 남만중에게 한가지 부탁을 했었습니다. 꼭 정겨울의 친엄마를 찾아달라고 말이죠. 남만중은 그동안 정겨울을 위해 두가지의 선물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한가지는 정겨울이 실명했을 때 안구기증 관련으로 정겨울에게 다시 앞을 보게 해주기 위해 노력했었죠. 그런 와중에 안타깝게 정현태가 안좋게 되면서 정겨울은 아버지의 각막으로 다시 세상을 볼수 있게 되어 남만중의 첫 번째 선물은 없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계속해서 준비 중이었죠. 남만중은 정현태의 소원이었던 정겨울의 친엄마 를 찾는데 운임을 쏟아 왔습니다. 그리고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정현태 는 부인과 헤어지게 되었을까요 작품 초반에 정겨울이 과거 화재로 인하여 호흡기 쪽이 안 좋았다는 사실 기억하시나요 아마도 정현태의 부인은 정겨울을 살리기 위해 사고 현장으로 뛰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부상당하여 기억을 잃었을 것입니다. 또한 치료하는 도중 잘못된 판단으로 길을 잃어버리고 정현태와 정겨울에게 떨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정현태는 이런 일들을 자세하게 남만중에게 말해주며 꼭 정겨울의 엄마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남만중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정겨울의 엄마를 찾아줍니다. 정겨울은 남만중의 목숨을 구했고 남만중은 정겨울의 엄마를 찾아주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행복을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정겨울과 남만중이 서로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떠오르신다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정겨울과 남만중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